안녕하세요 CMAD입니다 오늘은 검은사막 모바일의 하둠의 영역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검은사막 모바일을 처음 플레이하시는 모험가님들께서는 하둠의 영역을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질문을 간혹 주시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하둠의 영역, 지금 바로 들어가 보시죠 현재 모험가님들이 주로 계시는 필드는 빛의 세계, 엘리언 영역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하둠의 영역은 엘리언 영역에 반대되는 영역이죠 메디아 지역 메인 의뢰 왕위의 정당성을 완료한 후 하둠 가문의뢰 어둠의 존조를 진행하시면 마침내 하둠의 영역으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해당 의뢰를 시작으로 모든 가문의뢰를 완료할 시 이야기 메뉴에서 하둠의 영역 이야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둠의 영역에서는 하둠 하이델 하둠 글리시 마을을 배경으로 의뢰가 진행되며 하둠 글리시 마을의 경우 이야기 의뢰 중 무언가를 본을 완료해야 입장이 가능합니다 하듬의 영역은 빛의 성수나 광의의 성수를 사용하여 빛의 가오를 충전하며 사냥하는 필드 콘텐츠입니다 빛의 가오는 총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상황에 따라 빛의 가오 단계를 조절해주면 좋겠죠? 빛의 가오가 0이 되면 하둠의 영역에서 자동으로 나가집니다. 빛의 성수는 광원석으로 제작할 수 있으며 광해의 성수는 마을 특수지령을 달성하며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습득 후 1일 동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둠의 영역에 진입하면 꼭 해야 되는 의뢰와 챙겨야 할게 있는데요. 흑정령 메뉴에서 흑정령 의뢰를 들어가시면 하둠 흑정령 의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둠 흑정령 의뢰는 가문당 하루 한 번만 진행할 수 있으니 꼭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하둠의 영역에서 제압한 몬스터들로부터 하둠 전용 지식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하둠에서 등장하는 몬스터들은 별도의 지식 레벨을 지니며 하둠에서 사냥을 하면 하둠 지식 레벨이 점점 높아집니다 하둠 지식 보상은 공격력, 방어력, 최대 생명력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균열의 틈우뢰 완료시 월드맵 우측 하단에서 하둠 지식 레벨 완성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둠의 영역에서 이야기를 진행하면 엘리언 세계 어디서든 하둠의 영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균형의 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균형의 돌은 하둠의 영역에서 몬스터를 제압시 얻을 수 있는 혼돈의 결정을 사용하여 돌파를 할수 있습니다 균형의 돌은 가문당 1회만 획득 가능하며 혼돈의 결정으로 돌파된 능력치는 가문 전체에 적용됩니다 또한 하둠의 영역에서 몬스터를 사냥하면 하둠의 흔적이 나오는데요 경험에서 암흑주와 어둠에 잠식된 조각상 하둠장비 등 다양한 보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중 경험에서 아이템은 60레벨 이상 캐릭터가 사용 가능하며 사용시 대량의 경험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보상인 암흑주와는 각 마을에 배치된 n p c 제르베즈를 찾아가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태고 시면 장비 제작에 필요한 우두머리 장비 파편과 차원의 수적 제작 재료에 쓰여지는 비어있는 수정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드리는 에이드넷 꿀팁 빠밤! 빛의 성소를 강원석 파편 재료로 자동 제작을 사용하여 제작해보세요 또한 빛의 가오를 받는 동안 머무를 수 있는 장소인 만큼 몬스터를 효율적으로 제압하여 다양한 아이템을 얻고 싶은 분이 많으실 텐데요 행운의 연금석, 행운의 두루마리 등을 이용하여 흔적 종류 발견 확률, 발견 시간 감소 등의 효과를 적용하여 사냥해보세요. 하둠의 영역은 많은 양의 경험치를 얻을 수 있고 그외 좋은 보상들도 일정 확률로 드랍되어 획득할 수 있고 하둠 지식을 통해 전투력까지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빛의 성수나 특수지령, 푸시선물로 강의의 성수를 획득하셨다면 이 모든 삼박자를 다 즐길 수 있는 콘텐츠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둠의 영역, 진입하는데 어렵지 않죠? 모험가님들의 많은 응원과 성원으로 일타강사에드니 10화까지 달려왔는데요 아쉽게도 오늘 10화를 마지막으로 강의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타강사 에이든 시즌2로 여러분들께 더더더 더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자 다시 돌아올 예정이니 그동안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럼 시즌2로 다시 만나 뵐 때까지 우리 모험가님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는 공식 포럼과 유튜브로 종종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타 강사 에이든은 잠시 쉬어가지만 모험은 계속되어야 한다. 모험하세요. 이상 1타 강사 CM 에이든이었습니다. Continue!